이게 진짜, 사기야, 근데, 사기야. 진짜 사기야. 이거 알고 쓰는 거랑, 모르고, 그냥 하는 거랑 좀 차원이 달라요. 그니까 뭐냐면, 일단은, 우리가 3레에서 q 이 찍고 W 안 찍잖아. 근데 평타 친 다음에 W 쓰면은, 이게 평타 딜레이가 있어요. 그죠? 방금 딜레이 봤죠? 평타에서 치면은, 딜레이가 있어요. 딜레이가 있습니다. 자, 두번 보여드리는 거예요. 자, 근데, 여기서. 딜레이가 없죠? 다시 보여줄게. 이런 평캔이 있습니다. 진짜 평캔이지. 근데 이게 3 레벨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야. 이게 모든 레벨, 모든 레벨에 대요 이게 리븐이랑 똑같은 원리야. 리븐이랑 리븐 땅 찍는 거 있잖아. 그럼 똑같은 건데, 봐봐. 내가 이거를 일부러 0.몇 초에 쳐볼게. 그 다음에 다시 W 칠 때까지 또 딜이 있죠. 그죠? 이딜 있었어요, 방금도. 자, 그 다음에, 다시 0멸치에다 쳐볼게, 평타를. 딜레이가 없죠. 개쩔지. 이게 W가 켜질 때 땅을 찍고 얘를 찍으면은, 딜이 리셋이 됩니다. 이렇게 넣으면 돼요.